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어, 엔지니어 아니셨나요? 네. 엔지니어도 하고 있지만 프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미지 세탁을 <웃음> 해야 됩니다. <웃음> 메탈 맛집으로 유명한 저희 김현승 감독님 오셨는데 오늘은 프로듀서로 오셨네요. 김현승님? <웃음> 예 그렇죠. 인사합니다. <김현승. 웃음> 네. 그럼 뭐 간단하게 최근에 뭐 프로듀싱한 거? 아 네. 어... 최근에요. 네. 프로듀싱한 건 아니야. 아니야. 그 앨범이 무자보리시는거요 <웃음> 저번 달에 작업했던 게네 이제 아 그러네 <웃음> 멜로디 데스메탈 <배스> 밴드 <웃음> 이디안의 어, 두 번째 앨범 플랭스 앨범 열곡 작업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 여성 5인조입니다 아 여성 5인조? 예. If Enough라는 밴드의 Let 네. Me Go라는 싱글 앨범 작업했습니다 아 스튜디오 세븐에서? 예 그럼요 EDM 스타일에 풀 뺐는데 메탈의 성지에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크이나크 여성 5인조 분들이 네, 네. 오셔가지고 무서워하거나 네. 이러지 않으시던가요? 아, 그래서 거리를 너무... <웃음> <웃음> 물지 않습니다. <웃음> 물지 않습니다. 네. 어, 오늘 리뷰는 출시가 좀된 제품인데 제나이저에서 저희 또 친숙한 브랜드잖아요. 저희한테는. 아 오늘도 음. 이어폰인가요? 코들리스 <웃음> <웃음> <손이> <웃음> 네 제나이저 익숙하죠. 네 제나이저. 네. 사실 저희 그 엔지니어나 스튜디오 쪽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뭐 마이크들, 헤드폰. 네 그렇죠. 네, 기기로 굉장히 좀 친숙한 음, 분드입니다 음, 음, 음. 제나이저에서 나온 코드리스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을 만들고 있는 줄 아셨나요? 음. 네 그렇습니다. 이 것도 만들어? <웃음> 제나이저에서 <웃음> 이어폰도 만들고 네. 이어폰이 더잘 팔릴지도 몰라요. 아, 일반 네. 다수한테 파니까? 그렇죠. 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마이크 팔아봐야 저희 같은 사람들도 <웃음> 몇 개나 팔겠어요. 아, 그러네요. 프로듀서 지키 채널 음. 하면서 제나이저에서 <웃음> 이어폰 나오는지도 처음 알았고 음. 코드리스가 나온지도 처음 알았고 음. 심지어 이 코드리스가 굉장히 핫했어요. 어, 네, 이거 되게 잘 팔린 제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고 음. 대여해왔습니다. 아, 대여군요. <웃음> 아직 협찬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사서 하기에는 아직 저희 하청에 하청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걸 만드요? 한번 맞춰보시죠 일단. 들어보시고. 아 들어보고? 네. 들어보시고. 제가. 그 케이스만 봤을 때는 전에 탭이 이었고. 네, 그거랑 비슷한 거요 패브릭 재질이래. 네, 패브릭 재질에 비슷한데 실제로 만져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은 더 있어요. 좀 디테일이 좀 살아있달까. 있어 네, 비슷합니다. <웃음> 네. 비슷한 걸로? 네. 네. 비슷하고요. 짜잔! 생긴 것도 태이랑 좀... 약간 아, 근데 더큰형요 아, 크긴 크죠. 태이보다좀더큰 느낌. 음, 음. 그, 원래 큰게 좋은 거거든요. <웃음> <웃음> 큰게 비싼 거고. <웃음> 아, 이게 비싼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 <웃음> 무거워야... 아, 그렇죠. 볼 수밖에 없어. 그럼요. 네. 귀가 네. 이렇게 떨어졌 네. <웃음> 네, 약간 제라이저라그러니까더 신뢰도가 생기는 거는 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친숙한 브랜드에서는 네.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제나이저는 HD600 어딜 가든 하나씩 있다는 네. 기본 인자. 레퍼런스로 네. 많이 레퍼런스 쓰니까 MD421 마이크 그렇죠. 441 441 네. 요즘에 441 많이 쓰죠. 혀오가 이렇게 아 맞다 맞다. 네. 혀오 마이크 아, 혀오 마이크 사람들은 다 혀오 마이크를 아, 얘기해요. 어, 혀오 마이크 <웃음> <그럼> 혀오 <혀고 웃음> 마이크야! <웃음> 저는 441은 보통 이게 탐탐해. 저는 스네어에도 쓸때 있고요. 어 스네어에도 좋죠. 기타 캐비넷. 아 캐비넷에도 네. 좋고요. 사일도 네. 네. 마찬가지로 네. 뭐, 탐탐에도 좋고 네. 캐비넷에도 좋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보컬에도 써본 적은 있는데 사일보다 음. 는좀 사사일이 보컬에는 좀잘 어울렸던 것 같고. 네 우리 이어폰 얘기하자가 마이크 얘기하 직업이 직업인지랑.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제나이저 음. 이제 한번 테스트를 네. 해볼 건데요. 네 레퍼런스 또. 음. 진짜? 아니요, 아니요. 오늘은, 오늘은 말랑한 걸로 갈게요. 존메이어의 네. Your Body is w o n d e 존메이어의 초기작들은 네.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너무 끈적해진다 그래야 되나? 무거워진다 그래야 되나? 어, 저 뒤에 작품들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첫 번째 그 앨범 때문에 음... 존메이어를 진짜 좋아하게 되긴 했죠. 그쵸. 아, 네. 좋잖아요. 포스케어 아, 좋죠. 매운. 네. 네온... 아, 좋아요. 예. 네. 네. 네. Back to you. 아, Back to you. 좋죠. 네. 저는 존 메이어에 대한 첫 기억이 그 영상이 하나 풀려가지고 음. 그 Covered in Rain이라는 곡인데 음. 완전 고쳐가지고 동생한테 부탁해서 그 앨범을 음. 네. 정식 수입이 한국으로안돼 있어서 아, 네. 동생한테 부탁해서 음. 가져와서 막 듣고 그랬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존 메이어의 Your Body is Wonderland. 원더랜드 그랬네? 원더랜드. 어? 원더랜드. <웃음> 아, 유학 다녀오셨다고? 나, 그, 아니, <웃음> 아니 유학파, 진짜. 아니, 이 노래가, 네, 전 좋은 이유가, 네. 가사도 되게 섹시원하거든. 아, 그렇죠 어. 뮤직비디오도. 아, 그렇죠 형님, 근데 이게 네. 흔히 할수 있는 얘기인데, 네. 우리가 하면 좀 오해받을 수 <웃음> 있어. <요, 요, 요. 웃음> 아, 그래? 네. 네. 습니다 그럼 유학 알리에서 <웃음> 언더랜드로. 예. 네. 아, 그리고 벤자민 안 들으니까. <웃음> 벤자민 육대도. 벤자민 육대도. 너무 그것만 듣잖아요. 아, <웃음> 뭐 그렇군요. 확인할 때마다. 네. L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예 네. 그렇게 해서 살짝 돌리면서 예 아, 네. 이렇게 어떠세요? 처음부터 저음이 좀 있는데요? 아 그렇죠 저도 네. 한번 들어오고 네. 어떠세요? <웃음> <웃음> 얼마 예상하십니까? 짱그정 <전> <웃음> <웃음> 아니, 크다는 어. 건 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네. 10만 원대 초반? 아, 10만 원 초반 대요? 태비가 네. 그때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10만 원대 초반 아니었어요? 그쵸? 네. 그럼 그 얘는 태비랑 같은 급이다? 어, 이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싫어하는 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힙합 들으시거나 EDM 들으시거나 뭐 그러면 되게 즐거울 수 있거든요? 아, 형님이 그 싫어하는 저음은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 네. 저음에 이렇게 뭔가 부스트돼 있는 거는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 취향 자체가. 튜닝 자체가 약간 저음이 부스트돼 있는 거 같은 거. 네 음. 느낌상. 근데 플랫하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플랫한 게 좋거든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플랫한 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플랫한 이어폰은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 모니터를 해보거나 야,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일을 해야 <웃음> <노예 돼요>. <웃음> 노예 <웃음> 노예 <웃음> 되는 거예요노예들노예들 근데 하이랑 저음이 좀 붙어 돼 있는 게 재밌거든요 사실. 듣기에는좀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 약간 조금 많지 않나? 그래서 가격은 10만 원 초반 예상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형님이 제나이즈 모멘텀에게 모욕감을 준 걸로 왜왜왜 얼만데? 그 현재 인터넷 가격이 네. 30만 원 중반 <웃음> <웃음> 근처에도 못 갔네 그러면? 네. <웃음> 아 진짜? 네. 우와 30... 좀 멋져 버린 건다 그정도 <웃음> 30만 원에 얘기했어요. 아, 데 갑자기 멋져 보이긴 한다. 에이, 음, 고급스럽네. 개인쓰고. 어. 마감도 훌륭하고. 네. 아, 퀄리티가 굉장히 제가 그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웃음> 그 <그게> 컨디션이. <웃음> 일 그만 두셔야 될것 같아. <웃음>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네. 우리가 쓰고 있던, 흔히 알고 있는. 제나이저의 네. 그런 소리 색감이랑 좀 다르니까. 음, 그래서 어색한 질문은. 어색한 질문 이좀 있기는 한것 음. 같아요. 음.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이어폰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음. 막 들어보기 음. 시작하니까 음. 생각보다 좀 다른 느낌, 진요 네. 와, 이 스피커 되게 좋다라고 음. 했던 것들이랑 음. 되게 좀 다르기도 하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이파이 스피커들이나 네. 뭐 앰프적 이런 것들 접해보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소리들이랑 음. 좀 다르기는 한데 이쪽에서의 음. 그 기준들과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나이저를 제가 만약에 그냥 스튜디오 엔지니어 입장으로만 계속 생활을 하다가 들었으면 음. 어유 이거 뭐야 이거 못 듣겠다라고 음. 했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뭔가 소리의 질감 같은 것도 좀 되게 다르고 뭔가 되게 양념이 많이 돼 있는 거 같고 원래 음. 새로운 스피커를 사거나 이러면 스피커에 귀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죠. <웃음> 스피커를 어, 이게 조절할수 없으니까 귀를 거기다 맞추는 거거든요. 어, 어, 그렇죠. 적응될 네. 때까지 사람이 예, 맞추면 예, 되지. 예, 사람이 맞추면 돼요. 예. 사람 환경에 예. 적응하니. 그럼요. 예. 좀 댄서블 한것도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어? 네. 빌리 아이 아, 빌리 아이시. 아, 확실히 재밌네. 아까 그 어쿠스틱 한거 들었을 때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아, 그래요? 그 느낌이. 그니까 확실히. 예. 네. 되게 좀 다르죠. 어쿠스틱한 것만 음 들었을 때는 고음역대가, 왜, 하쉬하다 그러죠? 이렇게. 네. 찌르거나, 네. 이렇게 듣기 거북하거나, 그런 거 없이 되게 매끈한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음 쪽도 좀 매끈하지 음. 않아요? 박진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음 되게 듣기 편한 저음들이. 그게 왜 스피커 같은 데서도, 음뭐 유닛 한계라든가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품에 한계가 있는 네. 애들이, 네. 뭔가 저음이나 이런 것들을 억지로 음 내줄 때, 굉장히 좀 듣기 힘든 저음이라든가 음 힘든 고음들이 나오죠. 근데 얘가 돈값을 한다 음. 근데 지금 네. 이제 저음이랑 미들이랑 하이랑 이렇게 분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어, 분리도 되게 좋아요 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3D처럼 네. 입체감이 좀 생겨져서 어. 그런 건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어 맞아 저도 이거 처음 딱 들으면서 음. 느꼈던 거는 음. 어 입체감이 생각보다 네. 되게 좋아가지고 네. 네. 그러네요 역시 35만원짜리 <웃음> 자본주의 앞에 <학교>. 사람이 <웃음> <웃음> 나 잘했어? <웃음> 한도또 추천하고 싶은 곡이 있는데 응.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서도 응? 목소리가 나오는지 원래 다목소리다나오요 가끔 약간 저가형 블루투스 응. 이어폰 응. 중국산 됐으면 응. 중국어로 얘기해요 애못 알아보고 그러니까팝이나 이런 곡이 딱 떨어지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게 음... 확실히 음. 요즘 음악에 음. 되게 좋게 튜닝이 잘 되어있는 거야 몰랐네. <웃음> 몰랐네 아 존맹이 형 괜히 골라가지고 존맹이 형도 신보 들으면 괜찮아요 음. 초반 사운드를 음. 들으면 이 이어폰으로 어 초반 사운드가 좀잘안 어울리는데라는 느낌이 있고 세상 느끼네요 이렇게 음. 약간 요즘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니까 확실히 좋으네 아, 되게 좋죠 음. 되게 고급스러운 네. 그 사운드 질감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란 게 약간 3D처럼 음. 딱 분리돼가지고 딱. 입체감이 게. 또 되게 네. 좋아요. 어. 네. 네, 맞네요.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음. 그래서 그냥 들리는 때. 거야? 밖에 소리들이 소음들이 어... 이 이어폰에 이 있는 외부 마이크를 통해서 음. 아, 외부 마이크가 음. 안쪽에 있다 쏴아주는 네, 네 그렇죠 어... 길 가다가 왜 이어폰 끼고 가면 커널령이랑게곡 네, 들어가야 네, 되니까 네, 좀 네. 위험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방지해준다 아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밖에 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조금 들리는 거죠 어... 원래 커널령들은 밖에 소리 거의 안 들리잖아요 네. 음. 그래서 여기를 더블클릭 그러면 지금 들려요 아보야아보야 제발! 네. 진짜로? 휴대폰 긴... 엄청 막잘 들리고 이러진 않고 음. 그래도 뭔가 위험 신호나 이런 것들을... 음. 끊어졌는데? <웃음> 음악이 끊어진다고요? 네. 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켜드릴게요. 여보세요? 이거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어, 들린다. 아, 좀 들리죠? 예, 네, 그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뭐 작게 하면 당연히 안 들리겠는데, 좀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음, 음, 네, 음, 옆에서 음, 뭐 하면은 음. 좀. 그러네요. 갑자기 네. 훅 들어오는데? 네, 훅 들어와요. 저는 이 모멘텀 테스트 하면서 좋았던 음, 음, 음, 거는, 음, 이렇게 음. 끼고 음악을 듣다가 한쪽을 딱 빼면 소리가 딱 꺼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까지 아, 제가 안 아, 알아봤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그냥, 예, 쓰면되죠 네, 뭐. 35만원 중에 예. 포함된 기능입 아, 그래서 35만원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는 음. 트랜스페어런트 이렇게 툭툭 톡톡 음. 톡톡 할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플레이, 뭐 일시정지, 볼륨 이런 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음. 네, 툭툭 건드리면서. 음. 네 편하겠죠. 그거 어떻게 조절한 죠지 매뉴얼에다가 <웃음> 진동 이런 기능은 없어요? 그게 왜 필요하죠? <웃음> 아니, 귀가 간지러울 수도 있고 귀가 간지러울 때 이어폰이 그런 걸 해결해 줘야 되나요? 어 그런가? 야, 35만 원이 니까 또이서뭘더 뭘, 뭘 시키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믹스도 해달라고 그러고 편집도 해달라고 그러고 35만원입니까 35만원 주고서면 괜찮네요. 요즘 음악 트렌디한 거 들으면 확실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총평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요즘 트렌디한 음악을 되게 좀 듣기 좋고 네. 입체감이 좀 네.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성들이 좀 많이 갖춰져 음. 있는 그다음에 그런... 고음이 하시하지 않아요. 아 네. 네. 고음이 쏘지 않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라이저의 HD600이라든가 이런 거에 음 대해서 익숙하게 음 쓰시던 분들이 기대하고 와 제라이저다라고 해서 산다면 낭패. 그렇죠. 느낌 많이 다릅니다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35만 원에 추천할만 합니까? 어... <웃음> <웃음> 사실 그 가격에 대한 문제는 약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가격대에 또 다른 음. 뭐 음. 이어폰들이나 이런 건비교했을때 굉장히 좀 추천은 할만한 음. 것 같아요. 에어팟이랑 또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음. 약간 그런 10만원 차이를 극복할만한 음질이다라고는 생각돼요. 저는 그래요. 네. 가격이라는 건 자기가 좋고 즐길 수 있으면 그거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는 거고 네. 뭐네 저는 희 음악을 그렇게 즐기고 그렇잖아요. <웃음> <웃음> 일을 해야 는 사람이라 적당하면 좋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음악에 35만원 지출 안할 거예요, <웃음> 이 형은. <웃음> 네 오늘도 이어폰 리뷰를 위해서 지금 오랜만에 또 찾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그러니제 그 말이요 지금 그렇게 멘탈 앨범이 많아요 <웃음> 조만간에도 또한번 다른 리뷰 또 이어폰인가요? <웃음> 이어폰 제일 잘 되는 거 같아요 <웃음> 그리고 저번에 이제 사람들 한번 리뷰 해보려고 네. 밴드 이렇게 저좀 친한 밴드 아다아요봤요 네, 되게 재밌던데? 많이어요 <웃음> 아, 진짜? 그 다음에 제가 음. 프리퀀시 리스폰스 응답특성 같은 거에 대해서 음.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혼자 찍은 영상이 네. 있었는데 그게 아 그게 그것도 봤어요? 네, 네 그게 조회수가 더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혼자 찍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주파수 응답 특성보다 뭐는는다숫자되테어이 음. <웃음> <줬어. 웃음> 심지어 걔네 인원도 많아가지고 어. 저그 자막 넣는데 한 6시간씩 걸렸어요 음. 뭐, 아유, 말도 잘하고, 잘하고 하니까 편집하고 이러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래 반드 쪄가지고 <웃음> 아쉽네요 네. 안타쪄네요 잘되라 친구들아 <웃음> 다음에 이어폰 리뷰 아니더라도 네. 뭐, 음악 얘기 같은 거 하는 시간 우리 먹방 없나요 먹방? 아, 먹방이요? 네. 방송의 가장 막장 끝이라 그렇죠 <웃음> 이렇게 <웃음> 먹을 거 깔아놓고 술쫙 깔아놓고 <웃음> 어? 비하인드 어? 미션의 삶은 무엇인가 뭐. 어? 한번 네, 그런 거 없나요? 나만 어. 죽을 순 없잖아 너도 같이 죽어야지 <웃음> 내려놓고 살면 네. 이미 이미 다 다행히 도간먹방감자 그거 왜 <웃음> 형님 결정하세요? <결정해야 돼요? 웃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싶은가? 웃음> 서로가 서로한테 내고 <웃음> 그렸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로망이었어요 이렇게 음주방 <웃음> 송 <웃음> 음주방 방공 송 음악 음주 얘기하면서 음악 음주 얘기를 왜 해? 야 그렇게 음악 일을 하고 또 음악 얘기를 해? 미쳤나봐 <웃음> 네 오늘 이 제나의 모멘텀 이어폰 저희 김피디님과 함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나온지는 좀 됐지만 이게 스테디셀러라서 지금도 꾸준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관심있어서 리뷰나 이런것들 검색하시는 분들한테 리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구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메탈맛집이라고 하는 건 이승환 감독이 만들어낸 이 캐릭터거든요. 저는 이제 모든 걸다 소화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올라운드 아, 플레이? 네. 네, 그럼요. 뭐 말랑하는 맛부터 메탈까지. 그래서 요 밑에 페이스북 페이지 음, 주소를 네. 하나 걸어놓을게요. 네. 혹시나 오시면 제가 작업했던 곡들이나 그런 것들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곡들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웃음> 메탈밖에 안 들어와요. 이것도 고려서 근데 네, 형님 여기다 광고하셔도 예.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김비디님의 포트폴리오들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 어. <웃음> 아 망했어 망했어 이번 생일 글렀어 <웃음> 포기하면 편해요 형님 간 그러니까. 네.